<웃음> 오늘 저희가 연습한 거는요. 저희가 첫 번째로 체지를 기술을 했었던 <웃음> 아 맞죠? 맞죠? 네. 봐가지고 아피를 봐가지고 아피를. 그 곡이죠. 아, 그런데 진짜 로 진짜 첫 번째네. 카페 가. 가 가서 카페 가서 무슨 사이즈 드릴까요? 근데 그분 진짜 기분 좋아했어. 아 진짜? 내 하루를 만들어 줬다고. 오 진짜? 좋은 메시지다. 네가 주 아이디어. 이런 작은 작은 이, 네. 이.. 이.. 이.. 거. 거. 이.. 혹시 이 인생에는 이벤트, 이벤트. 이 진짜 맨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맞아 우리의 오, 이벤트는 오, 내일 시즌이 보는날 야! 내일 목요일 내일은 목요일 헬스 내일은 남도일 와와 내일은 남일한일와 내일은 목요일 내일은 목요일 저희가 이번 주에토일 <웃음> 이번에이번 주에는 가나라고 이제, 바로 다음날 미국을 가잖아요. 네. 네 바로 다음날 미국을 갔어 어, 네, 신발을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아, 그냥, 덤보. 덤보스 그리고, 뭐, 시켜보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목소리> 저희가 콘서트를 <목소리> 합니다. 합니다. 네 <목소리> 더 어, 링크 플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저 플러스 콘서트를. 그래서 스탭분들 위한 플러스 콘서트에 관부르는데 그 콘서트를 위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이 하고 아, 아 그러 오늘도 회의를 네. 했죠. 가끔까지도 노유의 가사가 막그랬에 의견을 <웃음> 좁히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네. <웃음> 그날 <웃음> 제가 구름이랑 그 햇빛 좀 이하테도 네, 어때요? 어... 별도 많이 좀 불러줘 아 별도 많이 불러줘 별도 많이 불러아 그리고 운송 왔어? 그렇지 그.. <목소리> 그날이.. 그.. 정말 예쁜 초승달이 뜨는 날이래 아 <웃음> 어, 이거, 그래서.. 뭐, 근데 와, 나는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그때는 좀 윤슬 줬던데 윤슬.. 윤슬 일이라 윤슬 줬던데 여보 윤슬의 뜻이 뭐였더라? 어.. 다 아, 물결 위에 햇빛이 아, 비춰서 잔잔하게 흐르는 그, 그게 그 금색이라고 그래. 하는 거 같고 나는 원래 그거 그거 보면 힘들어가지고 아 이해드네요 이제 탈에게 네, 느껴져요 아, 아, 아름답게 느껴져 어.. 아무튼 네. 의견, 의견이 사실, 방금까지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질 음.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차분하 네, 약간 차해져어요 저희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저강대 하다가, 네, 이게 안된거니요 저강대는 싸워싸워 싸울까봐 이매니저이 바로 끝나셨어요. 마크 하셨어요. <웃음> 자고 있었어요. 아 마크 좀피만하긴 하다, 너무 <웃음> 피곤해어 마크. 마크. 아, 스포는 스포를 하면서 마크가 진짜 잘어울리는걸하나 했어 이가 뭐. 이걸 아, 이걸를 아, 이거어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거이거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이거를. 아, 이거를.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이 아, 이안나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거 아, 아, 이거를. 아, 어, 이거 아, <웃음> <웃음> <thank you. 웃음> 역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웃음> 근데 기억도 안잘 닮았어. 약간, 근데. 진짜? 어, 약간 좋아. 아, 유태형 축하. 아, 유태형 축하. 아, 축하. 유타형 <웃음> 유타형 유타형 축하, 축하. <웃음> 유태형 축하. 유태형 축하. <웃음> 축하. 내일 새로 했네. 어, 내일! 오, 오. 내일. 오. 아, 내일. 유태형 내일 했어요. 나도 내일. 파이팅 뱅크 화이팅! 아, 뱅크 화이팅! 아, 저희 내일 뱅크 환땅 오시는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 어 내일도 우리 서로 되게 응원 많이 해주지 않나요? 예 어, 네. 응원 많이 해주고 그래도 내일은 네. 좀덜 피곤할 수도 있어 그아요 맞아요 산업, 시간이, 네. 시간이 산업이 좀 늦어서 산업하고 뭐뭐 뭐 저희 담배 추할까요 담배 추억도 하고 어, 내일? 네. 어젯 뭐 억까? 억까? 상발도 다 시간 꽤예던데 상발도 에먹고 개인적으로 음 저는 근데, 그 CJ, 거기 가면 <목소리가> 아. <웃음> 뭐 <키가기 목소리가> 꼭 먹어야 하는 거에 김치찌개. 뭐, 생각해 김치찌개 꼭. 너는 미국 가서 김치찌개. 근데, 형들은 김치찌개만 먹기 조금 어려워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생각한 게, <목소리가> 그래서 생각한 게, 맛있는 삼겹살집을 가면은, 거기에 도 <목소리가> 김치찌개가 있다는 게. 아, 삼겹살이 있잖아. 네, 다음은, 자, 저번주로두 번째로. 형 내일이다. 불파 응. 일이다내일 진짜로 가능다 근데 가안넘와 아니지. 거이서쓸 시간이 안 돼. 우리. 지금 안 돼. 내일. 지금은 안 돼. 아, 진짜. 아 아니면 토요일 좋을 아 토요일. 요일 다음 우리, 우리, 우리 그런을 있잖아. 우리. 뉴욕 올클스에 아, 맞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맞아, 맞아. 그 그럼 내일은 에이이이 저번주 뮤직뱅크 아, 하는데 제 내일 먹고 싶으데 내가 소게 오케이! 뮤직뱅크 하는데 응? 응? 그저번 뮤직뱅크 하는데 우리 준비 나눠서 하잖아 어.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데 처음이 나랑 해찬이막 마크 였다 생명이었어 근데 그 해찬이가 아침 한6시 뭐 3시 준비여서 3시쯤 갔는데 어. 어, 김치찌개를 시킨거지 아니야, 묵은지 아, 묵은지, 아, 약간 김치찌 <웃음> 느낌이었어 YEAH, 그래서 그냥 와, 새벽 6시부터 지시에 시킬 수 있구나 각이좀 놀라웠는데, 6이 아니야, 6시 아니야, 6아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이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이아니시 아니야, 6이 아니야, 6시 다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6시 아니야, 저희에게 장어를 또 보내주신 우리 면지님 어, 아, 고진고 그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짜 진짜 고 진짜 고마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 진짜 고 우리 진짜 아니라 아 진짜 진짜 아니고 맞아 진짜 고워진 진짜 고 이미 많이 보냈 아만보 그러니까. 그, 보내고 나, 나도 보내야겠다 나. 근데 뭔가 동한테또게 뭔가 진이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 맞아요 <웃음> 많... 진이 그.. 이제야 다시, 이제야 놀려 맞아 아니 그래가 내가 <웃음> <아까> 이런 말을 한 <웃음> 건데 던진이 주인가 이렇게 나니까 너도 그냥 가고 있잖아 <웃음> 어제 만나 어젠가? 그 오어에 만났 만나, 만나거든요. 그거 뭐 우리 겹쳐가지고 스케줄 촬영하는 겹쳐. 아, 고런친아잘잘 잘 받았어. 그면서그 런진이가 그 원하는 그 그림 많이 따졌다고. 그냥 런진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그 말고 이형다받으니까또하는게또 우리 방금 레귤러 연습하고 있었는데. 윈윈이다. 어 야야. 어이 방으로. 아팀장 레귤러 왜 연습했는지. 어, 아, 하고 싶거어요 근데 좋아합니 <웃음> 아,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아, 레귤러 좋아해요? 레귤러 좋아요? 아, 네. 아, 네. 그럼, 진짜, 그 중에서 제일 좋아요. 아니면 레귤러가 그냥 뭐, 아,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거 한 번만 해줘요. 레귤러 vs. 스타즈. 사타즈 vs. 레 레귤러 vs. 사이즈 우리가 주는 거거 그래서 레귤러 연습하고 있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갔을 때. <쿠리 의향을> 미니언연습시에이려가지고연스펙터 영상에 보고 있었는데 정말 추억에 잠겨있다가 갑자기 진짜 나왔어요. 맞아 잠깐 아요맞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어이아요맞아은맞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레귤러 레귤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뭐 아, regular. 아, regular. 어. 아, 뭐, 아, 현이들영어 l 어 r e g u l a r 어 regular. 아 r e r it. a r d e r it. 근데 진짜 t to order it. I want to 는 r d e r 야돼 아니 그 n r e r it. a r d e r it. I want to order r e 연락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치 그리고 오늘 그거 올라갔대요. 컨텐츠. 네. 우리, 네. 그 또, 그 레전더리. 아, 맞아. 아. 아. 아. 아, 그거, 네. 그거, 아, 전체 전체. <웃음> 근데 제가 <웃음> <잘> 봤을 때는 <웃음> 네. <그래>. 산, <웃음> 3부가 틀셨으니까요 3부가 진짜 완전 재밌을 것 같으니까. 3부에. 3부가 이제아근데나 솔직히 말해서 3부만 봐도 돼요,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오랜만에. 우리 컨텐츠 끝나고 우리 컨텐츠 팀 이제 약간 팀장님한테 가가지고 아그 너무 많이내보이 지금 라아나 나도 부탁했어. 됐어. 아니 나 오늘 너무 너무 심하게 좀보달라고아어 나나나 너도? <웃음> 어 나,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응. 형한테 연락 왔는데 혹시 컨텐츠 팀 쪽에서 문의가 왔는데 그날 찍은 영상 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응. 나도 좀 보냈어. 아 진짜? 몇달 라고까지 얘가. 나는 내 친구로 찍은 거 진짜 좋네. 얘가 시작했지. 나 조금 지켜달라고 했어. 아, 나나 지켜주겠지. 아, 근데 뭔가. 근데 음, 나는 그게... 그 나는 딱그그 표정이 너 나왔으면 좋겠어. 뭐? 그 핸들이가 앞에서 열심히 화장하는 <웃음> <활약한> 걸 보고 <웃음> 경기하는 중에 <웃음> 표정이 나왔으면 <걸> 좋겠어. 고민그 <웃음> 일본 <웃음> <웃음> 웃겨서 경기하는 게 표정이 <웃음> 나왔으면 <굉장히 남았으면> 좋겠어. <웃음> 네? <웃음> 근데 나 외국 애들. 그... 어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진짜. 어, 네. 어, 진짜, 진짜 재밌었어 들이랑 도심 들이가 진짜 솔직히 진짜 진짜. 진짜. 근데, 근데, 거기서, 응. 거기서 가장 빛을 봐야 사람은 테이 형이었어 아, 테형형리형바아니다형 아, 어, 어, 아니에요 아아 뭐, 많이 먹었어 상품이 더 많아서 먹었어 석어 아그아 그, 아, 맞다 그거 그, 그, 그. 그리고 히든 카드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제가 땄거든요. 비밀이거아 비밀인가? 아 그거 녹였어? 방송에 아, 안 나왔어. 아 끝나고 끝나고 찍었어. 끝나고 진짜 뒤에서 얘기했어. 진짜 진짜 소름 듣는 거 보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진짜. 소름 진짜. 보일까? 여러분들 얘기해 되죠 아, <웃음> 어, 어? 아 어떻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오죠. 아 오케이. 이게 타는 설명하자면은. 할수 있는데 그 상품 중에 스페셜 상품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스페셜 상품을 우가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게 이수만 선생님 포카습니다대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비싸다. <복학하셨구나. 웃음> <자, 계속 웃음> 나중에 나중에 너도 이수만 선생님 카드 톤에 톤이 통화 없어지면 그때 네, 인터넷에서 빨아야 근데 네, 오늘 포카에 <웃음> <오늘, 오늘 웃음> <오늘 똑같네.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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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실에서아 어. 근데 응. 너무 좋은데 내 그러니까 스케줄에 그러니까 3시간 빼야 그러니까 시간좀 걸리긴 해니까. 여기는 아 되게 좀 부자 같아. 할수 있지. 아 근데 내일 먹고수 있을까? 어, 그래요? 아, 아. 죄송합니내 아무도 봐줄 그래? 좋아 봐 봐. 아도못기 봐야. 나오 여러분 그래. 괜찮아. 내일 아 <웃음> 저희가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오케이 좋아.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인강 글자 보셨어요? 아. 인강 글때 페이용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고. 페이용이랑 잔이 형이 진짜 너무 무섭페이스 보라 플라이가 진짜 운동 측정가. <웃음> 아니 그건 진짜 넣어야 돼. 그거는 개발해야 돼. 원래 중국이 들어가야 돼. 누가 <웃음> 봐도 진짜 열. 디테일한 하 이상. 근데 진짜 <웃음> <제가 혼자, 웃음> 원조가 진짜 잘하다가고 아, 달라. 달라. 네. 네. 네. 나도 약간 제도로참어좀 같아. 아안비고해 하이포이도 그 오, 맞아. 응한 어, 음, 번, 번. 가만 a I, I like, boy. 와. 왜, 네, 네, 네. 야지야지야지아이 아, 하이파 e p up. No, no, be no. no. right. h high high .아, 음, 아 uh, i 이 h I s 하 o u 하이 n 하이, 하이 l 하이하이 h 하이 h I 이 e a r d I 아 e a 적인 I h e a 적인 I h e a r 하이 h 하이 r 하이볼, e 미코 d I heard. 이 heard. I heard. I 적인 아, 무슨 소리야? 아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신아안아고있니 아니, 아니, 아니, 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무튼니아아 사실 열심히 준비해볼게요 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회사와 저희와의 진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 9대... 9대 3천명이거든요? 어. 그래서... 9대 3지 같아요 여러분 저... 34명만 많아 4명은... 2이 너무 좋지 2랭군인 여러분들을 만나 영국은 1랭군이 많아 니랭이 2랭군이 지 그 내일 음악 방송까지도 쭉 이번 주 화이팅! 야, 이거 3점농3점면 대구의 리더예요 그래서 인스타 컴백에다가 응원 네. 메시지 아, 삼 내가 이렇게 한번리어 그래주세요 맨날 삼촌 맨날 사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니 아, 아무튼 목 토일 즐겨 볼까요? 목금돌 이렇게 아, 오케이 아, 실수, 맞아, 맞아. 질주. 질주 질주 질주보호 주세요. 다시 앞에 서보자질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뭐아요다 <놀람> 같이. 좋아요. 힘을 주세요. 블루투스의 파워. 둘, 이 질주. 브로 안녕. 다음주에도 기대해. 쇼.